무시 오. 어, 어! 아이고, 왜 그랬었고? 무시야. 야 어, 좋아. 오, 좋아. 나이스. 오. 오. 샷 이야. 오, 좋다. 나이스. 샀다 샀다 안쌰 으쌰, 으쌰, 으쌰, 이쌰 으쌰, 으쌰, 으쌰, 으쌰, 으쌰, 으쌰, 으